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요이 옥선생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많이 알려주시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책에 있는 커리큘럼으로 더 깊은 골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번쩍 스윙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언 진행했고 드라이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것 같은데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가 어려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번쩍 스윙 어프로치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어프로치 할때 보면은 다뭐 경직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동작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겨드랑이 탁 조이고, 요손 모양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안전하게 공을 칠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핀 양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윙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너무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휘두를 줄 알아야 뭐 스윙이라는 걸 이야기 하는데 번쩍 스윙이나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옥스윙은 그냥 스윙 속에, 스윙 속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옥선생이 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께 레슨 해드릴 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내가 스윙을 했는데 그 안에 공이 들어있다라는 세뇌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그냥 스윙을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안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이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스윙을 했더니 그 안에 우연히 공이 있어서 맞아 나간다는 라세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 샌드 56도 샌드인데 여기에서 번쩍 스윙을 하면 얘를 어디 치지가 아니라 팔을 그냥 번쩍 들고 이렇게 치면서 다시 이쪽으로 번쩍 하면 이렇게 똑바로 날아가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번쩍 스윙은 키 작은 사람들이 하면 이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리는 좀덜 나가요. 다시. 딱 봐서 샌드인데 어 이거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그냥 번쩍 손 들고 내리고 다시 번쩍 하면 이렇게 해서 공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고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 거 치고 또어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타핑 내고 그런데 번쩍 스윙을 하면 어프로치가 훨씬 쉬워지는 게 뭐냐면 땅에 만나는 시간이 비교적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쩍 쿵 하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들어온 애들은 땅에 만나는 시간이 많아. 그럼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죠? 아니요. 조금만 높이가 틀리면 뒷땅 타핑이 나기 아주 그냥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공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짧게 들어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번쩍 쿵 가주는 거예요. 또 지금 공을 친게 아니라 이만큼만 올라갔으니까 번쩍 쿵 하고 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어또더 짧게? 더 짧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번쩍 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가 난다면 뭐 약간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뭐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는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다시 또 여기에서 놓고 번쩍 쿵 이런 식으로 어또 그냥 여기서 어? 옥 선생은 지금 몸을 막 일부러 돌리잖아요. 아니 제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다시 이쪽 봐주는 것 뿐이에요. 대칭으로 자 번쩍 쿵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이 뭐 우측으로 밀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이제 우리 태풍 스윙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드라이버 특집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번쩍을 하더라도 뒤집어 덮어 번쩍 번쩍 이렇게 덮어 동작이 꼭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똑바로 나가죠 또 가까운 거 가까운 걸 하는 데 있어 이렇게 빼다가 이게 쉐크나 가지막 이쪽으로 날아가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번쩍 쿵 이런 식으로. 또. 자, 번쩍, 번쩍, 쿵, 번쩍.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건 번쩍 스윙에서는 아유, 야, 귀찮다. 들어. 이렇게 또. 이 쇳덩어리가 쿵 떨어지니까 몸도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뭐, 이 그립 끝이 배꼽하고 계속 같이 다닌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가서 배꼽하고 같이 다닌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헤드가 내가 계속 헤드 투 헤드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보고 내려오고 같이 가고 같이 가고 대신 이렇게 볼수는 없죠 같이 가는 상태 그리고 같이 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하면 상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뭐공 띄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막 스윙이 지금 이쪽 방향이잖아요 빼기 이쪽으로 번쩍 쿵 이런식으로 해서 번쩍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컨트롤 스윙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번커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번쩍 스윙의 가장 핵심은 위로 든다예요. 위로 든다. 뒤로 든다가 아니라 위로 든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업 스윙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번쩍 스윙은 업 스윙이다. 그리고 옥 스윙은 백이 이쪽 백이 아니라 내등 등쪽으로 백 스윙의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진짜, 파워면, 파워면 파워, 파워, 그리고, 어볼 컨트롤임 컨트롤, 그거에 대해서 탁월한 건 옥스윙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보니까, 초보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칠수 있다! 라는 그런 원리. 그럼 이건 지금 번쩍이니까 이만큼 갔잖아요. 물론 한요 정도 갔겠지만, 옥스윙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요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스윙을 찾아갈 때, 이제 스윙 모양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쩍 스윙도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섰으면 번쩍, 쿵 하고 번쩍!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칠수 있어요? 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게제이 레슨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 특집을 들어가기 전에 이 스윙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께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레슨을 진행을 한 거니까 번쩍 스윙은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옥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 가장 큰 전매특겁니다. 지금까지 이비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